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어, 이거야. 며칠 동안 생각해 보셨어요? 확실히 그쪽 기획 쪽이었다. 네. 아, 기획 쪽에계셔 가지고 준비성이. <웃음> <아닌가>. <웃음> <웃음> 준비성이 확실히. <웃음> 그 월요일제 거랑 비슷한 컨셉. 다른 받았었고, 음, 카페 오픈과 오픈 카페 카페 카페 오픈과 같 카페 오픈과 같은 카페 오픈과 같은 카페 오픈과 같은 카페 오픈오픈 오픈과 같 오픈과 같은 카페 서서 그에서 이제 가맹 상담을 한다 그래서 음... 제가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맞습매 봤었는데... 음, 출이 18평짜리 같거든요. 꽝꽝처럼 네. 20명도 안다는데 네. 출이 하루에 평균 210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음, 오픈발이겠지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네. 그 정도는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어... 보스는 다같 봤어요? 네, 보스는 직접 봤세요 1 0일 매출이 2이0 0만원 얼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음. 음. 그거 오픈하긴 음. 했어요. 손톱하긴 음. 했는데, 아 이건 박윤이 오픈 빠리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참 장사 잘 된다 네. 부러워하거든요. 그렇죠. 네, 부러워하는데 해지고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긴. 솔직히 그대로만 매출 꾸준히 만 나가준다면 당장 계약하고 싶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경험이 대, 없으니까 대부분의 그 가맹점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솔직하게 얘기를 안해요. 안, 안, 안 하겠죠? 네. 가맹을 내는 게 우표인데 네. 약점을 보이면서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한데 약기누구를 팔면 은 대기를 해서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20평이 안 되는 가게에 대기를 해서 계속 돌아가야 지200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유명한 가게면은 그거를 200만원 활동안 돌릴 까 저녁 때 그렇죠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돌리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에서 항상 답이 나오거든 고기잖아 날끼는꾸도 네. 그러면 고기 먹으러 가는 사람몇 시에 딱 몰리고 말까요? 한 5시에서 9시 사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구 먹기 때문에 한 팀에서 한두시간 자고 먹그렇 그러면 한 나는 6시라고 봐요 5시 반에서 한 8시 반까지, 9시까지 네. 그러면 요 짧은 시간에 몇 바퀴를 돌? 까요두 바퀴거든요 평균을 계속 200을 찍는다? 네. 계속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하겠어요 안 <웃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만약뭐 1년치를 봤는데 음. 정말 평균이 그러면 더생각을 해보겠지만 음. 10일밖에 안 되는 데이터 갖고 음. 너무 섣불로 들어가는 10일도 거. 나는 이해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지금 음. 솔직히 나도 고기 장사를 해봤던 사람이고 <웃음> 네. 타이밍이란 걸다 체크를 하고 움직이는데 <웃음> 네. 내가 해물탕 집 하는 것도 딱그 타임 지나면 손님이 싹 빠져요 계속 줄서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방송 방딱 탔을 때한한달 음. 정도 계속 줄 서서 먹는 경우 음. 그거는 진짜 멀리 찾아와서 줄 서서도 먹는 경우 그것도 한달못 가요. 광고 팔이 인기 있구나. 광고 팔이 있죠. 그만큼 쓰면 되긴 뭐. 되는데 결국에는 평생 계속 광고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평생 광고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0 0 0 0원아요상식0 0딱 벗어나니까 내가 정확하게 설명해1 0 0 0 0하겠다는얘기0안 했는데 그래도 뭐 준비한 컨셉이 어쨌든 잘되고 있으니까 기0은 좋더라고요. 기0은좋은 음. 기분은 기운은 음. 받고 왔습니다. 0 0 0 0원 100,000원. 100,000원. 1보0 0 0 0원 100,000원. 100,000원. 그 메뉴는 고기님들수서서 음. 파는 걸로 잡고그 이제 메뉴 같은 거는 일단 롯데작 당연히 특수부위 쪽으로 해서 단품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세트로 묶어서 팔더라고요 아이애프시공원 뭐. 네. 음. 보이시나요? 음. 너무 작나? 보여 음, 보이네 지금 음. 어쨌든 아까 30석 기준으로 26일을 영업한다 음. 했었을 음. 때 본인이 워낙 이제 기획적으로는 네.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네, 그렇죠. 사람보다는 내가 계산적으로 나보다 훨씬 낫다고 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근데 본인이 결정해본 한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야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네. 책임지고 결정하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두려운 거고 네. 근데 이제는 본인이 해야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네.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착각하고 착각하다보니까 어. 작가 근데 자기 스스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접, 그 장사에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개념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덤벼대는 사람이 90%예요. 자기가 하면 잘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거의 90%예요. 아, 난 되겠지 이런 거에 대안될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안될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시기? 다 되게 엄청난 희망감을 갖고 하는 건가요? 그쵸? 그냥 <웃음> 실제로. 되게 위험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다 그러고 있어요. 또뭐 돈이 남아나시는 분들이면 그래도 될것 같은데 뭐 돈이 할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접근을 해요, 현실이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본인은 뭐 지금 1년 동안 주방에서도 일해보고 네. 각가지 데이터들 다 뽑아보고 네. 안 됐을 때 경우까지 다하는다도 불안해서 네. 결정을 네. 못 해야 되는 게이이 네. 이 업종인데 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편할수 어. 있겠네요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바로바로 바로 일상 처리를 할 수는 있겠네요 네. 기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본인이 직업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요다해 어, 다 <웃음> 다 본인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런 기획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한 거지 근데 본인의 제일 단점이 주일 전에 얘기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단점일까? 네. 말해주세요 결정을 못하는 거 네, 선택장입니다 네. 아, 맞습니다 <웃음> 저한테 <번> <웃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려운 거죠, 실패할까 봐 어. 네. 이쯤 되면 은 주위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야, 그냥 해. <웃음> 야, 야 그냥 밖에... 좀 해. 그러죠, 네, 지금. 제 친구들 다 그렇습니다. 야, 그냥 하라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장사라는 게 이런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데이터로 이루어지면 은 어떤 일든지 데이터로 다 승부가 가능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못 뽑는 음. 게 지금 그게 한 바퀴 도치, 두 바퀴 도영0오바퀴 도치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음, 그거는 네, 제가 어떻게 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바퀴는 돌겠지라고 음. 음. 하는 생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말했던 게 뭐죠? 기억나세요, 혹시? 뭐? 떤처음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주방인 이모가 아, 3년 버티고 3년 네. 버티고 그래도 아무 지장 없을 때 네. 지장은 음, 있습니다. <웃음> 현실적으로는 그 말이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모가 겪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그 정도 음, 힘들다. 그 정도로 힘들다. 힘들다. 네, 그건 네. 제가 이걸 선택했으니 각오를 해야 되겠 음, 네. 각오를 해야 되는데 네. 눈에 보이니까 네. 각오도 못하고 <웃음> 선택도 <웃음> 못하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어쨌든 음. 해서 계속 음. 데이터 준해던 음. 이제 상권을 잡을 때 그래서 기준이 자리 빨로라도 한 바퀴는 돌릴 수 있는 자리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저 말씀대로 좀왜 매진돼 혼자 들어가 있으면 음. 정말 상량 버텨서 없시나안 들어가는 그게 맞다라고 맞죠. 생각이 듭리금을 주더라도 네리금을 주더라도. 오. 실력도 나, 다른 사장님들보다 어쨌든 떨어지긴 할 테니 어쨌든 뭐어드밴셔이서를 하나 받으면 잘 넘는가고 음, 있든지 음. 최소한 국장들이 무나오니까한바퀴 음.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음. 내, 내 인건비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1차적으로 음. 그한명한명 한명 단골 만들어서 울리면 되는 거예요 또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한 바퀴만 돌리면 되겠지 이게 네. 현실에서는 그게 <웃음> 쉽지, <않다는 웃음> 쉽지 <그런 웃음> 않은 거예요.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실력을 갖췄으면 은두 바퀴, 세 바퀴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데 한 바퀴를 돌릴 수 없는 실력이면 은 손님이 아예 딱 끊겨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음. 장사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다고 라 생각해서 어쨌든 연계에 들어 는 거고 만 제가 이거밖에 못 하고 음. 주방에서 일년만 일하는 게 보장되면 안, 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음. 좋아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그렇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적성 안 맞는다라고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러면 음. 적성이 맞으면은 그만큼 좋은 건 없어요. 네, 저, 근데 네, 선택장애가 네. 좀 있어요. <웃음> 그게 지금 좀친명적인단점으로 나오더라고요. 조금 원래 그냥 저도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음. 처음에 머뭇거리는 게좀 많기는 해요. 성 성격상 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두려움이 이제 극복이 되는 순간이 되면 오늘 음. 그 개도만 음. 넘어가면은 남들보다는 더 잘하는 결과로 끝나기는 했었습니다. 음.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사업을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런 기분이 있어서. 나도 이런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안될 것까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잘 되겠지 하고 접근하는 게 장사이기 때문에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보통 사람은 아닌데 나도 다섯 번을 망했는데. 그래서 겁난 것 같아요. <웃음> 사장님 같은 분도 다섯 번망 했다는데 이건 내가 안 망할 수 있는가 하면 훨씬 적을 텐데 근데, 근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도 감성적인 거는 아, 모를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해봐라,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저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웃음> 무조건 할 거라는 네. 거는 어, 나도 느껴지니까 네. 중간중간 내가 도와줄게요. 네. 네, 중간중간 네. 키포인트는 음. 내가 살짝살짝 잡아줄 테니까 네. 일단은 양재 본인이 하기로 했으니까 네. 양재 상권부터 한번 뿌려나 봐요. 그 상권, 부동산 아이스들한테 네. 그 네. 전화하라고 일단 어떤 어떤 가게가 가고 싶다 네. 어, 얘기해 놓으면 나오면 나한테 전화요. 제가 같이 와줄게요. 아, 네. 일단은 가게 자리를 한번 얼마 정도 나오는지 네. 어떤 자리가 좋을지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나는 음. 좀 모르는 게 있거나 많이 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음. 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부동산 나는 아, 거짓말대로 음. 믿어야하네 부동산 말은 난 100%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되안 아, 믿고 내가, 해야 봐야 거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내가 그렇구나. 하기 때문에. 월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음. 아 그럼 가요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난안 믿고 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확인이 되죠 저절로. 이것도 이제. 눈치가 보, 눈치로 다볼수뭐 눈치로 다볼수 있는 거예요. 뭐 권리가 1억이라 합니다.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옆 가게에 사람 한번 옆 가게에 찔러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야 봐 되는 건 아니 아니. 이 자리는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 자리는 어 1억 줘도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요. 야 음. 벌써 옆에 부동산이 장날 쳐서 자기가 1억 가져가면서 장날을 쳤다. 네. 그럼 그 자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아니다. 그런, 이런 거. 음, 빼는 거지. 그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죠.